쫄랭쫄랭 소리아빠의 비일상같은 일상 브이로그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다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도 너는 나왔다 왜냐고 영상 십도까지 올라간단다 미세먼지 양파 다하 가자 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리아빠입니다. 오늘 SXR 타고 나왔어요. 오랜만이구나, SXR! 어, 어! 요, 요, 요, 김우희님의 흉내를 좀 내놨습니다. <웃음> 특히 에 엮여오셨으면, <역겨우셨으면> 뭐, 죄송하고. <웃음> 투어를 생각을 해보니까, 달릴 땐쭉 달리고, 와인딩 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많이 갔는데, 아, 좀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거죠 평소 안 가봤던 서해안 쪽큰 오토바이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 음... 아, 영상 조회수를 보면은 투어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음... 오늘은 재미없는 라이딩 영상 찍으러 가요 선민이가뭐 어... 타고 음...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음... 데저트 타고 오잖아 음... 빨강, 노랑, 파랑 음... 아그러네 음... <웃음> 아, 오 아, 오우 아, 아, 아, 멋있어 플라이키타가 왔구나 아, 너무 좋은데? <웃음> 너무 좋지 <웃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오토바이가 있다니 <웃음> 그래 한 번씩 타면 진짜 알람쥐는 진가가 나와 와 아, 뒷브레이크 막 일곱 거기요 로드카페 1950씩 있고 어. 네, 네. 그 다음에 경유진을 공평하는 한번들렸다 갈까요? 아, 공평하대? 아, 네. 공평항에서 로드카트 넘어갈 때 굉장히 긴다리가바닥위로 그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음. 아, 음. 오, 멋있어. 아니, 아저씨, 뭐, 붕대에서 막 저대하고 나가셨나봐요. <웃음> 어 멋있어. <웃음> <웃음> 어. 내 모습을 제가 추했어요. <웃음> 어, 오늘, 아, 거울을 보면 안 돼. 일단 옷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어, <웃음> 되게 멋있다. 뭐. 어, 오늘 이거는, 이거는 오늘 니다 어, 저, 반지, 저, 저. QL이 잘오린다 밑에 이거랑 이거랑. 어, 요렇게. 어. 맞아. 돈만 있다면. <웃음> 아, 쇼는 몇판 뛰었어요? 이게 한 개당 한 판이거든요. 아, 기자 세판 들어있어요? 네, 세판 째요, 지금. 아. 인터넷에 누가 한 달에 천만 원 찍었다고 그러던데 아저씨는 이러면 삼천만 원씩 찍겠는데요? 근데 네, 젊은 친구들은 못해요 힘들어서 아 그래요? 좀 네. 늙어서 괜찮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딱한 젊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 네. 사생활좀 해보셨네 네. <웃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와 내가 멋있어 그 생각할걸 나는 노란색 바이크 이쁘다고 생각하고 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저 촌스럽게 저 노란색 뭐야 저거 막. 아이 노란색, 빨간색, 따란색 이런 거다 이쁜다고 생각하는데 난 녹색이, 연두색이 싫어 음. 가와사키 애들한테 욕먹어 어, 어쩔 수없어 뭐냐? 그냥 색감자체가 나는 지금 뭔가 뭐 개인의 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아주 옛날에 샀었는데 그거 샀는 <웃음> 그 아세요? 아, 위에 핸들 위에 혜택기 호스 같은 이렇게 꼽아져있었고 닌자 4 0 맞아, 세탁기 호스같이 이렇게 네. 된 거. 그거 예뻤는데 왜? 그때는 어떻게 예뻤을 그거는 그냥 단순 목색이 아니고 흰색하고 연두색이 섞여 있었는데. 가와사키 제일 예뻤던 게그 세븐알. 앞에 에어덕트 이렇게 두개 구멍 빵 뚫린 거. 그때 가와사키 세븐알 같은 경우는 지금의 리터크 바이크 느낌으로 그, 그, 차를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것도 그냥 미들급이야. 어,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제일 큰... 큰 느낌이었던 것같요 그치. 400cc급이 지금의 한, 뭐, 미들급. 뭐 그치. 사기통 장이... 400cc가 지금의 미들급 같은 느낌이었고, 그때 600cc급만 돼도 전부 다 600, 700이면 지금의 리터급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스즈키의 <웃음> 그750 슬레드하고, 아가사키에세븐알라고 그렇게 저거 타면 뒤진다 뒤져 막 그랬거든 센터에서 초보는 저런거 타면 그냥 날다가 한방에 막 그랬거든 평화 우와 왜이 여기 안개 안개 심하다 안개 뭐 심하다 진아 저게 뭐지 앞에? 저그 먼지인가? 앞에만 아, 되게 심하네 네, 연박 타뿌려나다크스원쳐놓가냐 네, 네. 지금? 다크수원 <웃음> 오케회전 네. 여기 뭐 휴게소 같은거 있겠지? 화나나 보여 여기 아 이건가보자 아 아예 안보이는구나 호스 느낌 느낌 있는데? 여기다 댈게요 오바다다와 와, 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여기다 놓고, 한 계속. 번만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어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지다 놓고, 여기다 놓고, 계속 다지는못하겠고 아, 속다 놓고, 여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가? 한번 가볼까? 사진 네. 한번 가볼까? 사진 한번 찍뭐 여기 사진 잘 나오는데 저 끝에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을까? 네 유턴 잘해봐 오도만하나에수근 <웃음> 지키고 <웃음> <웃음> 아무리 오도배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기구채이다와 여기 너무 멋있다 이거 보세요 개멋있어 개멋있어 오호 <웃음> 와 대박 아 어, 여기 진짜 멋있네 야 우리 잘봐 장난 네. 아 이제 아 바다 이렇게 딱이는 이거 뭘 씻어버리는구만 바깥 응? 일반인들이 보면 <웃음> <웃음> 왜 저러냐 이러겠지? x <웃음> 다음 빨강 신호등 까지 드래그 레이스 <웃음> 소리가... 출발은 이렇게 <웃음> 오우 여기가 거인가 아산만그 똑바로 끼인가 보다. 여기 그냥 아이차 타고 오고싶겠다여기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쪽 많이 오는구나. 아침에서 왜 애들이 삼도 삼하는지 알겠다. 경우 <웃음> 형이 로드 보다가 잠깐 정신 팔아갖고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 나 혼자 제대로 들어왔는데 좀 기다려서 같이 가지 뭐. 금방 올것 같은데. 인테라이더들 되게 진있고 괜찮네 그러게 어, 아 깜짝 놀네 안간다 여기다 많아어딨어헬스가 하나 어 자고한 일이다 Never break, 빠른 애들이야 보내줘야 돼 <웃음> <웃음> oh, 방금 나는 오빠 본것 같은데 자리 쉽지? Yeah. 뒤에는 안 돼요 마치도 같아 시즌이 오픈되니까 조금만 더 자제심 가지고 잘 참았다가 큰 비가 한번 와야 돼요 도로에 있는 그 염화칼슘들을 싹 씻어내줘야 그때부터 타도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도로가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염화칼슘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미끄럽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새봄에 즐거운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